오늘 비가 와요.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갑자기 센치해지는 날이 있잖아요. 오늘이 그린 날인 것 같아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어느 날 문득 스탑? 하는 날이 있죠. 얼마 전에 그런 마음들을 겪었어요. 제 나이 이제 52, 쉬운들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같이 센치해지는 날은 제 자신도 옛날 생각하면서 한 번씩 추억도 되짚어 보고 그런 날이 있네요 오늘 같은 날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 음. 그냥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너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왔구나. 저 자신을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는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몸이 안 좋아지면서 한계가 오더라고요 한십몇년 됐죠 지금 운영한 지가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열심히는 했어요. 정말 근데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오다 보니까 아 이거 모든 걸다 내려놔야 되나? 내가 이걸 그만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그 수많은 시간을 함께해온 아이가 이 아이예요. 어 구매할 때는 이 카메라가 비싸서 <웃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진짜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어떤 아는 언니가 아이나너 카메라부터 바꿔라 카메라를 바꾸면 아마 네 인생이 또 다른 인생이 될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어, 조언을 해 주셨어요 그 계기로 카메라를 바꿨죠 그때는 똑딱이 카메라 라고 해야 되나요 조그만 거 손에 딱 들어오는 그런 똑딱이 카메라 그거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영상미는 없었죠 정말 어느 누구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정말 인터넷 검색을 어마,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리고 사진 찍는 법 이런거 다 검색하고 어떤 카메라가 나한테 좋을까 연구에 연구를 한 결과 이걸로 결정을 한 거예요 캐논 50d 정말 저하고 많은 추억을 만들어준 카메라가 이 카메라거든요. 근데 얘도 그러면 수명이 오래됐단 얘기죠. 십몇 년 됐으니까. 근데 아직도 사진은 퀄리티 있게 나와요. 오늘같이 센티해지는 날 갑자기 이 친구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되돌아 봐지네요참 고생 많이 했는데 하... 제가 사진 요리 사진 전문이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진짜 처음이에요 이런 세상이 또 있었나 뭐 이러면서 이미 몇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지금은 유명해지셔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동영상 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걸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이 나이에? <웃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근데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 마지막 도전? 음, 해볼만해.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한 거죠. 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지금은 좀 부족해도 좀더 연구하고 노력하면 좋은 영상 좋은 사진 또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음, 아직 아주 풋풋한 청년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한 20대 30대들은 뭐든지 다잘 하잖아요 빨리빨리 배우고 근데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좀 어려워요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게 너무 많아요 배워야 될게 너무 많아 근데 내가 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배워서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많이 노력 한번 해보렵니다. 좋은 영상 찍고 저 나름대로 유튜브에서 제 인생을 한번더 멋지게 불태워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나이 52에 시작은 하지만 힘들겠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많이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저처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세상이 재미있는 세상이에요. 나 혼자 뒤처지지 말고 도전해 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뭐든지. 그러면 좋은 날도 올 거고 세상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기회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힘내시고 저처럼 시작 한번 해보세요. 저도 시작하랍니다. 도전해보렵니다. 잘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화이팅 해봅시다. 저도 화이팅!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화이팅! 잘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 찍으러 갑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